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포즈 취해 보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 주세요 자 그렇죠 네, 지니, 램프의 지니의 형상을 해 주셨습니다 셋둘 하나 네자 첫번째 취하셨던 포즈는 우리 팀셋둘 네, 하나 좋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 봅니다 자 포즈 취해 주세요 셋 그렇죠 야, 램프 셋둘 하나, 좋습니다. 정면, 둘, 셋, 마무리 하고요.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봅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삼, 이, 일. 자, 저 랩을 잘 비벼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정면 컷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삼, 이, 이, 일.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자, 3월에 3월에 3월에 3에 3월에 3월에 3에 직접 에렇게에 3월에 3월에 3월에 3 3 3 2, 1. 좋습니다. 왼에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3월3 2 1승월 자, 정리한 3입니다 갑니다 보즈 취해주세요. 합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보즈 취해보겠습니다. 보즈 취해주세요. 자셋둘 하나 좋습니다. 자 정면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셋둘 하나 좋습니다. 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둘 하나 자 마지막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갑니다. 고치 취해주세요 셋아 역시 네, 의상 소품을 이용해서 셋둘 하나 좋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자, 시선 향해 주시고요 고지 취해주세요 셋둘 하나 네, 자 정면에 계신 둘. 셋, 둘 하나 고맙습니다 자, 막내 보미인 군까지 함께 하면서 개별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우리 하나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볼까요?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 포즈 취해 봅니다. 3. 이이일 2, 2, 좋습니다. 자, 램프 이제 빼고 오세요. 자, 왼쪽 편하게 계신 이자님들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셋. 둘.